안녕하십니까 돈 안들이고 건강해지는 통찰의학 성형외과 김찬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탈모의 시그널입니다. 탈모라는 것은 전 인구의 상당수가 많이 앓고 있죠. 근데 이 탈모라는 것을 시그널을 알게 되면 미리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탈모라는 것은 두피의 림프 오염을 말합니다. 두피에 림프의 찌꺼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런 림프의 찌꺼기는 어디서 오느냐 하면 먹는 음식에서 올 수가 있죠 이 영상을 보시면 아실 것인데 림프의 찌꺼기는 먹는 가공 첨가 화학물질에서 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튀거나 기 굽거나 하면 단백질에서 최종 당화산물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도 림프를 오염시킬 수가 있고 또 단백질 자체가 예를 들면 닭이라든지 돼지라든지 소가 가두어서 키워서 인간이 만든 화학사료에서 이런 화학물질을 또 우리가 먹게 되겠죠 그러면 고기에서 맛은 있지만 이런 화학물질이 소화 가 되질 않고 여러가지 림프의 찌꺼기로 남게 됩니다 근데 이런 림프 찌꺼기들이 정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림프의 정화 시스템을 이용해서 정화가 되지 않고 남아 있다면 림프가 오염이 될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런 림프의 정화 시스템은 소변으로 나가고 땀으로 나갈 수 있는데 소변이야 우리가 하루에몇 번씩 볼수 있겠지만 땀은 안낼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먹는 음식은 점점 첨가물로 쌓이는데 땀을 내지 않음으로써 밑에서부터 위로 림프의 찌꺼기들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럼 가장 밑에서부터는 림프의 찌꺼기가 있는 것이 무좀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다리에서 올라오면서 내적 림프오염과 외적 림프오염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외적 림프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피부를 말하고 내적 림프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생식기나 소화기 그리고 호흡기 등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생식기 같은 경우는 림프가 오염이 되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지레에 냉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신호를 무시하고 여성청계절을 쓰면서 또 나아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더 위로 올라오면 소화기에 림프오염이 생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설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약국에서 지사제를 먹고 그냥 음식이 상했나 이정도로만 하고 이 신호들을 또 무시하게 되겠죠 또 화장실을 자주 가더라도 다른 친구들도 화장실 을 자주 가는거 보고 큰일은 아니겠구나 하면서 웃어 넘길 수가 있습니다 또더 위로 올라가면 호흡기 림프 오염이 될수 있는데 이럴때 콧물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짬뽕 음식 이라든지 이런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서 콧물이 한번씩 난다면 약국 가서 항히스타민 를 먹거나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적 림프 오염의 시그널을 약으로 또는 친구들의 어떤 비슷한 증상을 보고 무시하고 넘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외적 림프 오염은 어떨까요 외적 림프 오염은 무좀이 생겼다 그러면 우리가 무좀약을 바르고 그냥 무좀이 생겼거니 하고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번씩 발이 가렵다 든지 손이 가렵다 든지 온몸이 가렵다고 하면 피부의 림프 오염의 시그널로 생각하지 는 않고 그냥 항히스타민제 나 두드러기 약 등을 먹어서 또이 시그널을 무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외적으로 피부에 림프염이 생기고 내적으로 생식기, 소화기, 호흡기의 림프염이 생기면 그리고 그동안 땀을 내진 않으면 점점 점 위로 쌓여서 목 밑에까지 림프 오염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얼굴로 오면 귀에 있는 엔도 림프를 통해서 림프 오염이 흐를 수밖에 없고 이 엔도 림프에 림프 오염이 흐른 것이 삐 하는 이명 소리가 되겠습니다 이명 영상은 여기서 보시면 좀더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렇게 이명 증상이 생기더라도 어, 내가 피곤한가 그리고 좀 자야 되겠다 하고는 다시 좋아지면 또그 증상을 무시하게 되고 번증상이 있다 하더라도 크게 사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또 이런 증상들을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피의 림프 오염이 또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어느 순간 두피가 간지럽다 라는 생각을 해서 긁죠 사람들마다 두피가 가려운 것이 일반적이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지만 두피에 림프 오염이 되면 가렵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타민이 분비되면서 가려움을 느끼게 되고 두피의 윤기가 사라지죠 그래서 머리카락에 있던 왁스층이라고 하는 피지에 코팅된 층이 벗겨지면서 머리카락의 윤기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가 부시시해지는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겠죠 또 어느 순간 두피의 바깥층의 피지층이 없어지고 수분이 적어지면서 각질층이 또 일어나게 되고 비듬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두피가 간지럽거나 머리가 부시시해지거나 비듬이 생기면 비듬약을 바르거나 샴푸를 쓰거나 그냥 긁고 말기 때문에 또이 신호들을 무시하게 되죠 그러면 이때부터 머리카락이 얇아지고 탈모가 오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걱정은 할수 있는데 그 나이 때 다들 머리카락이 얇아지고 심지어는 더 심한 탈모도 있는 걸 보면 나는 그래도 그만큼은 아니구나 하면서 또 위안을 받으면서 이 중요한 신호를 무시하고 또 지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런 생활이 반복되다가 샴푸를 할때 갑자기 머리카락에 한줌 빠지게 되는 그 모습을 보고 놀라서 탈모를 치료하려고 심각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이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은 겪으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머리가 좀 빠지기 시작하는 이 직전의 신호가 두피가 가렵다 든지 아니면 머리가 부시시 해 진다든지 비듬이 갑자기 많이 생겼다 그리고 두피를 만져봤을 때 쿠션감이 없고 얇고 딱딱해졌다 이것이 바로 탈모의 바로 직전 신호가 되겠는데요. 그러면 왜 이런 두피의 림프 오염이 탈모의 신호가 될까요? 우리가 잔디나 숲을 생각해 보시면 이런 풀이 그 밭에 자라는데 밭에 오물이 있다 그러면 잔디가 잘살 수가 없습니다. 두피의 림프가 같은 그런 역할을 하죠. 두피의 하수구가 찌꺼기가 많다 그러면 모발이 빠질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것이 두피의 림프 오염에 의해서 탈모가 온다는 신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작 우리는 이런 증상이 있더라도 샴푸로 쓴다든지 아니면 두피에 바른 약으로 때우는 정도로만 시근을 무시한 경우가 훨씬 많고 냉이있으면 여성청결제 설사라면 지사제 그리고 코가 막힌다면 안티스타민 등으로 그 증상들만 막아버리지 실제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원인들을 해결하려는 생각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두피로 와서 림프 오염을 시켜서 탈모 온다 이런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탈모의 원인은 말씀드린대로 인간이 만든 화학물질입니다 이런 인간이 만든 화학물질을 드시지 않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가공첨가제를 드시지 않고 그럼 뭐를 먹어야 되느냐? 채식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공탄수화물이라든지 동물성 단백질 안에 있는 화학 찌꺼기들이 우리 몸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식물에서 깨끗한 화학물질이 없는 것을 취함으로써 림프가 깨끗해질 수 있고 두번째는 땀을 내셔야 되겠죠 운동을 해서 찌꺼기를 내고 또밤 11시부터 4시 사이에 잠을 잘 자서 이런 림프 정화 시스템을 이용을 한다면 림프의 찌꺼기를 안에서 씻고 그리고 배출하고 먹을 때 깨끗하게 먹어야지 탈모가 방지가 될수 있고 실제 두피가 풍성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탈모가 오기 전에 여러 신호들 이미 몸에서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증상들을 약으로 증상만 없애는 그런 행위들을 계속해와서 림프가 전체적으로 찌꺼기가 쌓이면서 생긴 거다 라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먹고 자고 움직이는 이세 가지를 꾸준히 하게 되면 두피뿐만 이 아니라 몸 전체가 건강해질 수가 있고 이 시그널을 무시하고 이세 가지를 하지 않고 편하게 쉬고 안 움직이고 먹는 것은 맛있는 것만 먹는다 이러면 두피뿐만 아니라 몸 전체가 망가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셔서 탈모 건강이 결국 우리 몸이 건강이다라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